국민영양관리법을 우리가 열어서 3단 비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 1조, 제1조 목적 우리가 봤고요. 제2조 정의 읽어봤습니다.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 영양사 등의 책임 읽어봤습니다. 그다음 국민의 권리 등등 자 되어 있고 제 7조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제제 7조에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을 계획을 누구가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7초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은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하고 국민건강정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정진 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그냥 위원회라고 한다 자 심의를 거쳐 심의 국민 건강 정진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자 이걸 기본계획이라고 부를게요 5년마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5년마다 누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혼자서 마음대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어데? 국민건강정진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5년마다 국민 영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그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느냐,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다. 자,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그 다음, 다음 강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계획. 자, 거기에, 제 10주에 따른 영양 식생활 교육 사업. 그다음 영양 취약계층 등의 영양 관리 사업.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양 관리 사업. 자, 이걸 수립을 해라. 그다음에 연도별로도 주요 추진과제 추진방법을 계획을 수립해라. 필요한 재원 규모 조달 방안도 수립하고 그밖에 영양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이와 같이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3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만 수립해가지고 그냥 있는게 아니고 자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 1년식 단위 연도별 주요추진과제추진방법 이런거 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디 실제로 이 일을 추진을 해야 될 지방자치단체 장들 시장 구청장들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이버, 이 제1항의 기본교육 수립에 따른 협의 절차, 뭐 통보 방법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영어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 이제 열어보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보건복지, 법의 보건복지부류이서 허용되었습니다. 오케이. 이니까 완전 또 다른 사이트로 가버렸네. 자, 3단 비교. 그냥 비교를 할까요? 지금 예 제2장 국민영양관리 기본 계획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시행 계획 국민영양 정책 심의 이 내용을 내려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 자, 이 내용. 그 다음 제8조에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이거 시행은 누구가 해야 되냐. 결국에는 시행해야 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를 영어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해라 평가해라 그리고 제3항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를 영어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 여기에 나오는 법률용어가 조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례 자이 조례는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은 국회잖아요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의회가 있어요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 의회에서 만든 법을 이름을 조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하나의 뭐. 법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례 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다 다릅니다. 그럼 예로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 군에 대해서도 뭐 옥천군에 대해서 영양관리 조례도 보이고 영양 뭐 양양군에 모주군에 전주시, 뭐그 창군, 밀양시 자 이런 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례도 자기 지방자치단체일 것 같으면은 이 조례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우리가 한번 봤다. 조례를 봤다. 다음 시행계획 됐고 조례로 정하고 제 구조에 국민영향정책 등의 심의는 이 심의위원회는 국민영향관리위회에서 다음 각호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영향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심의한다 그 다음 국민영양관리사업 영양관리사업의 제10조에 나와있는 내용이 영양식생활교육사업이 뭐냐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식 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 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영양관리사업의 영양이나 식생활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책임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1항에 따른 영양식생활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겠다. 보건복지부령 열면은 시행, 자, 시행규칙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시행규칙에, 자, 내용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 규칙의 제5조에 영양식생활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저희랑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식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애 주기 등 영양 관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 영양 식생활 교육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 이런 교육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 생애 주기별 올바른 식생, 식습관 형성 실천에, 실천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 기준. 3. 질병 예방 및 관리. 4. 비만 및 저체중예방관리 5.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정리 6. 식생, 식품의 생식 영양과 안전 7.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 만들기 8.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이렇게 이 내용을 교육을 해라. 교육을 해라. 영양식 생활 교육을 해라.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이와 같이 시행 규칙에 시행 규칙에 이뭐 여덟 가지 있는 것 중에 응? 뭐 영양식 생활 교육 뭐 내용 아닌 것은 법에서는 부정으로 묻는 문제 출제됩니다. 나머지 과목에서는 부정으로 묻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양식생활 교육 대상 내용 방법이 뭔지는, 이거는 그냥 한번 소설 읽듯이 지나가고 읽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시행 규칙, 고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해버린 경우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은 자 부분 여기까지 답답니다. 다, 다 그렇게 내용이 많은 건 아닙니다. 자, 3단 비교 마찬가지 하면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3단 비교 한번 보세요. 자, 영양 관리 기본 계획, 영양 관리 사업, 어떻게 시행 계획을 세우고 수립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가 있습니다. 자, 식생활 조사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 이렇게 해서 국민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 조사 유형은 법제 13조 1항 4호에 따른 영양 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자, 1. 식품의 영양 성분 실태조사. 2. 당, 나트륨, 트랜스 지방 등 건강 위에 가능 영양 성분의 실태조사. 3. 음식별 식품 재료량 조사. 4. 그 밖에 국민영양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자, 이런 걸할수 있다. 할수 있다고 랬는데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그 정도 할 능력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할수 있다지만은, 그 능력이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합니다. 그러면은 비교가 되지. 어느,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하는데, 뭐 어떤 데는 하고 싶지만은, 할수 없는 상황에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 영양사 국가 시험, 그 다음에 보수 교육, 이 내용들이 여기에 이 법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좀더 상세하게 읽어보도록 합시다.